절도 공사 54역 음? 번호를 좀 고쳐야겠다 일단 어? 맨 마지막 역인 독구가 독구봉을... 64에서 10 뺄라 그러는데 어, 어, 독구 공역을 55번으로 하겠다 두 어? 아. 딩까서 어, 이제... 만들어 갑니다 그럼 덕구봉 앞에 있는 그 역은 몇 번이 될까요? 아5 53... 4는 56번 역입니다. 아니다, 55번이. 덕구봉이 시작 지점이다. <웃음> 아니다, 시공산이 53번인데. 아 그럼 56번이다. 아니다, 미지바지 네, 네안 옮겼다. 그대로 있다 여기. 지금까지 나 거꾸로 가고 있었다. 산으로 가야 하는데 바다로 가고 있었어. <웃음> 따라라라, 따라라, 어이씨, 따라라라, 어. 응? 3호선 먼저 놔줄게, 2호선 말고. 이거 발사각도 왜 인균이집 고양이 고향 오염수니까 욕까지 들리는데. <웃음> 자꾸 지아옴, 지아이 일어나는데. 정말 놀랍게도 저거, 막그 박지로 까는. 어, 뭐야, 거꾸로 왔어. 음... 안돼 음. 스토리가, 음. 없지? 어? 음. 안 그래도 민규는 이사 안 가고 싶어 할걸. 뭐야, 꼈어. 좋은 부지 하나 알아봐줄게. 니네 집 앞에 있는 메타고로스 없는 대로. 아니다. 아니다, 동네만. 메타고로스가 있어도 이사 가기 싫다. <웃음> 왜? 어, 어, 왜 내가 어느 동네 소개해줄 줄 알고. 뭐였는나 오늘도... 여기 소개시켜 줄라 했는데, 라면을 고장. 이, 혹시 높은 고지대 좋아하나, 민규? 아니. <웃음> 사막은. 가끔씩 열차 에오르가 있다. 그한 번씩 안 움직이지. 어. 어딘데니 지금? 나 지금 시청이 아니라 대헌종합지구 오케이. 아 그럼 수... 다시 출발한다. 그역수 크림도 새로 달았다. <웃음> 없어도 된다. 여기는 길리도 없다. 아이그 주민들이 막 쳐들어와가지고. <웃음> 수레가 가다가 가다가 랭먹는다 계속 응? 야, 민규 근데 앞에 있는 것 때문에 일조건 문제를 이사 가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웃음> 동네 좀 좋은 걸로 알아봐 주죠아 응. 산으로 가야 하는 거또 바다로 왔어 에라이 뭐 산으로 보내자고 민규를 산안 좋아하던데 안 좋아하는 대로 보내면 되는데. 민규, 산 죽어도 안 갈래. 뭐야. 어. <웃음> 응. 아, 싶어. 방금 마이크 테스트 좀 하러 왔다. 야, 그, 고양이 같은 소리 들리면 말해줘. 응. 어. 와우 들리나? 아니. 어, 끝내, 끝내. 그거 때문에 저번에 그거 니네 모르 소리 난대 해서. 어 이제 설정해가지고 내 마이크 설정하면 안들리지? 응 음. 지금 엄청 시끄럽게 하고있거든? 여 공룡 자랑기지다자 엄청 시끄럽게 해보겠습니다 들립니다 들리나? 예 들립니까? 예 미안합니다 괜찮다 녹감 겁나 틀어놨거든요 아 그러면 민균이 혹시 산에 이사갈 생각 있나? 아 그런 생각 없다 덕구가 좋은데 소개시켜준다지 자꾸 아 그, 그.. 그거.. 응. 소, 소개받을 생각도 없다 <웃음> 자꾸 살아있는 우리 집때갈 생각하지 말고 그냥 어. <웃음> 그 동네는 안 가고 싶.. 가만히 있어도.. 이랬어도... <웃음> 왜그 동네 안 가고 싶나? 전혀 안 가고 싶은데 이유가 뭔데? 지명이 마음에 안 들어? 차라리, 그런 데서 살 바에 메타그로스랑 공존을 하니. 메타그로스가 54거려도 거기서 살게. 아니, 이미 거기는 역 이름, 역 번호부터 망했다고. <웃음> 뭔데? 아, 20번인데. 20번이가? 어. 야, 시공산이 몇번인 듯이야? 음, 몰라요. 21번이야. 지공사는 50? 뭐라고? <웃음> 난그 정도까지 만들 생각, 만들 생각 없다. <웃음> 야, 하늘색 영어로 마음에 안 든다. 대나무, 대나무, 나무. 뭐야 대나무가 꽃을 죽이고 지가 자리 잡았어. 이런 또 뭐야. 변신력이 강하다. 뭐? 어. 뭐? 어. 뭐? 뭐? 뭐? 뭐? 뭐? 아니면 여기 이역은 어떠니 석탄 구름 어떤데? 아, 나, 나, 어? 나, 나, 나. 집에, 집 벽에서 석탄물 나오는 데가 더 낫나? 아, <웃음> 석탄? 아, 저 이사 안 간다니까요. 네, 이사 가신답니다. 이사 간데안 <웃음> 간다고. 여기에 일단 보낼라고 하는데, 자꾸 아니 저런 강제 이사 따위 가지 않으면... 이돈 <웃음> 준다 했 어디서 잘... 약탈이야? <웃음> 민규 돈준 다해도 no. 저동네안 갈거가? 어.. 돈 많이 주면 생각해 <웃음> 당근 50개 <웃음> 당근 50개 준다는데 와. 면 돈이 아니다 이거안 갑니다 돈 될걸 나돈 될걸 줘야지 그러 돈은 되나? 약 아니 조금 흔들렸지만 가지지 않겠다 흔들렸나 심지 뭐? 흥렀다. 너한텐 아예 흔들리지도 않았다 이 당근 난 당근 아니가이 당근 으 <웃음> 민규 저기 봐라 저기 트리 봐라 트리 꼭대기 이상하게 달려있다 야. 야. <웃음> 어? <웃음> 이게 왜 있어 트리 꼭대기가 없어졌다. 폭파했다. 간다. 대헌욕 들어왔다. 스켈레톤 고문하고 있다. 아이템 양산이다. 갈 만한 동네가 없나? 저 동네 자기 고양이집까지 세금 받아먹는 데서 이사 가고 싶다는데 <웃음> 차라리 세금을 내겠다 <웃음> 아니, 이상한 동네 안 시우, 소개시켜주려고 야 아이템 선자다 쳤다 이사 갈 만한 동네가. 라네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각이지 거기 무슨 역이 있는데 삼동에 어. 시공산이 있다 오, 사동은? 사동은... 모른다 나 배고프다 뭔가 안 되겠다, 아이스크림을 먹을까? 음, 종이 매달아 놓은 방향에 따라서 다르게 소리 가와. 어, 판다다 뭐. 소리 에게야떠 뭐라고? 약 잠깐만 야미안 미인, 미 살만한 만한동여가인기인미 같은데 여기로 이사 보내자 독구 동 거기 누가 여기? 판다 풀어놨냐 여기 아니면 독구봉 주변은 어때? 괜찮고 와. 어. 우와. 어. 아, 대나무 점프 같은 거만들 대나무 점프에? 어. 일단 민규 이사 갈동네부터 찾자. 난 이사 보낼 거다. 어, 대헌동 어떤데. 대원동은 원래 지금 살고 있는 데고 아이 동네는 자리 있는데. 없나? 우리 동네 자리 많은데? 정성비 없지 <웃음> 거기로 이사 보내자 <웃음> 인규도 분명 좋아할 것도. 좋아하겠지 강제로 보내면 좋아하지 않는다 강제는 아니고 네가 하고 싶다 해서 <웃음> 아 근데 서브가 렉을 먹는 건가? 대나무다. 대나무 때문에 그럴걸. 대나무 너무 많아서 그럴걸. 이 덕구야. 그런가. 네가 저번에 대나무 테러하고 갔잖아. <웃음> 지금도 대나무가 가득한데. 우리. 작전 있다. 약 당근이다. 안녕 당근. <웃음> 디코 들어오자마자 헤드셋 다 끄고 로라 한다. 아롤 렉걸이면 안 들어오면 되잖아. 롤 렉걸이 때문에 항상 끈다. 여기 민규가 참 좋아할만한 동네일다. <목소리> 폰크리트 <웃음> 민규 야 그럼 거기 땅좀 넓혀봐 민규 집 옮기자 응? 네? 민규 집 글로 옮기자 민규가 글로 이사가고 싶다는데 난 그런 말안 했는데? <웃음> 이백만 8천대 아, 자꾸 헛소문 퍼뜨릴래? <웃음> 아 됐다고? <웃음> 대나무 많다 대나무 대나무 나무 인간적으로 너무 많은 거 아이가? 대나무? 여기 갈 때마다 렉 걸린다 안녕, 야옹이들. 고앵드 어, 민규지 어 들어왔어. 방금 들어왔다. 나 열심히 2호선 공사할게. <웃음> 몰라요. 안돼요. <웃음> 안 싫어. 아니, 쉽다. 대나무 가 뭐라고, 대나? 대나무? 대나무. 뭘? 아, 이쪽이 산인가, 저쪽이 산인가를 모르겠어. 아, 마음대로? 산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가야 아, 치킨 시켜 먹게 낫지 않나? 깐풍교 갈 뻔. <웃음> 아, 나도 시켜먹고 싶다. 어. 나도 시켜먹고 싶다. 아, 깐풍 6? 아. 민규 어디 있냐? 난, 난, 민규 지하철 투어함 시켜줘야 되는 거 아이가? 1호선 탈수 있게 해줄게, 내가. 아, 그럼 이거 라이브 꺼야겠다, 방송. 어 아무래도 라이브때문에 렉인 것도 조금 있겠다 어 라이브 근데 그렇게 내가 안 걸리는데 쉐이더를 안 껴가지고 내가 대헌역으로 와봐 응? 어? 2호선 대헌역으로 와봐 아 1호선 당근선 약 당근 대헌종합지구 1 2번일거예요 아마 난 야... 산으로 간다 안된다 <웃음> 어? 시공산가 물리에 있 민규 시창 덕구 니 깻무 끼고 있지? 어깻모는 켜져있는데 대원국제물류센터그 거기 니네 집 앞있다 아직 다아니었어 근데 여기 지역은 참 신기해 음. 어쩌다 이런 지역이 만들어진 그 CoH 역 빼고 여기로 올래 <웃음> 아, 사모선타고 저기가 라라라 라라 아 이거 자동 운행하는 거 만들까? 자동 운행으로 바꾸면은 요거 혹시 화살표 블럭 있지 이거? 뭐있었나캐라코타 중에 하나 있었는데 야, 당근선 타고 간다 어디로 가지는데? 나대원종합미구에 나 있다 아오그 역에 도착번 가볼게 와그 역에 도착했다 <웃음> 그 역이 어딘데? 그여 기다 아 핑크 될까？이거 화살 표 네？뭐 우. 안녕 야 이거 하나 헷갈리니까 뭐긴 해줘야겠지 응야 음. 당근 와 이거 편하다 이거 핑크 뭐뭐뭐가 어디 가지? 도, 요쪽으로 요동 와봐 어 가고 있다 여기 어, 대현동 있다 대현동이다 <웃음> 대... 여기로 쭉 가봐 노선이 네. 길다 여기는 저기 이내동 나온다 여기 무슨 동일까요? 약, 태균이다. <웃음> 어? 모 사는 동네도 여기. 아무것도 개발이 안돼 있네. 어. 거긴 무슨 동인지. 여기는, 태균섬. <웃음> 아, 이, 이 동네 이거 그 화수처리장 만들 거다. 이거 덕구가 만들었대. 덕구. 여기. 덕구가 만든 배구만. 아니 난파서인데 개발당했다 약 <웃음> 태균골 대균골인데 아 대균 태균이 아니었다 대균골 문교 아 여기 산호섬 있던데 저기 핑 찍으면서 만들었다 약 무슨 동인데? 으악. 으악! 으악! 야, 나 뒤로 밀려난다, 민규. 으악! 어디가? <웃음> 으악! 나 문교 간다. <웃음> 힘이 너무 강해서 밀려났다. 어, 문, 문교로 가 끌려갔다. 그, 5번에서 4번 구간이 더, 예를 들 으악, 대균판. 엄청 길다, 여기. 와, 엄청나게 길어, 건 어딘데? 나 엔드박트 하나 잘못 세워진 거 해결해. 어, 그거 세움 된다. 줄인다. 간통 불어가지고 자빠진 거다, 그거. 아. 어. 바람 불어서 자빠졌다. 세워진 게 아니라 넘어진 거였구나 <웃음> 세워진 게 아니라 넘어진 거다 그거 <웃음> 넘어진 거다 등대에서 보자 음. 약 멈췄다 야 멈췄다 당근 당했다나 지금 당근 선에서 됐다 아 됐다 어딘가 아, 지금 좀 걸린다 가는데 이 구간이 너무 길다 등대다 등대 어? 나 보인다 왔다 나도. 응. 땅 내려야지. 약 다음 역은 당근 당근역입니다. 뭐 하면? 내리시면 됩니다. 습니다 여기 있네 등대. 덕구 이거 등대 만들다 말았는데. 아 그럼 그건 만들다 말았어. 근데 내려가기가 정말 힘들다. 음. 응. 올라가면 내려가기 힘들다, 이거. 구조가 좀 그렇다. 야, 머리. 됐, 종을 부쌌다, 내가, 모르고. 야. 종이 파괴되었습니다. 아니, 종이 있다. <웃음> 됐다. 어디 가지? 여기 어, 뭐, 뭐, 여기 뭐지? 아, 빙지공거가네 그냥. 앞으로 더 가도 된다 응 우와. 우와. 작업하러 가야지 혹시 이거 반대쪽도 가보고 싶나 민규 말이 없었다 <웃음> 안 가고 싶나 보네 어... 너무 길다 반대편은? 왜 안가고싶어? 너무 길다 그냥 길 긴거 맞나? 별로 안될텐데 <웃음> 아니 진짜.. 진짜 지하철 타는거 같아 <웃음> <웃음> 좋아요. 아, <검체를> <웃음> 지하철 아 타는 원래 지하철 거. 타면서 폼 봐야된다고 음. 어디입니까? 동점 간다. 왜그 아치가 붙었지? 여기 다. 곰은 뗐다, 부정에서. 부정하나? 이거 <웃음> 어, 부정하다 해서 뗐다. 곰은 아주 부정하다. 뗄. 실시간으로. 부고로 다니는 애들이라면 모두 갈수 있는 곰. 뗄. 뭐라고? 이제 가면서 이거 핑크 색깔 이거 찍으면 될것 같은데 여기 니네 동네다 왜왜나 이... 추방당하는 거 같지? 여기로 <웃음> 아니 여기 뭐 다른 동네도 이제 생길 거다 옆에 아 일부러 거기가 제일 멀리 떨어뜨려 놨다 내가 그그 구... 아. 그 여기로 아 놀래 그래. 너무 거다. 멀다 가. 여기로 여기를 비행기 태워주면 생각해봐 비행기 <웃음> 태워주면 여기 그냥 그 여기 그 느낌이다 양산 느낌이다 그냥 여기 약누수있다 으악! <웃음> 뭐야 고장났어 넷 뭐? 어. 날아가는게 더 빠르니 참고로 <웃음> 알고있다 <웃음> 왠지 몰라 도 <너. 웃음> 어. 잔디에다가 삽으로 우클릭하면 잔디 길이 만들 어 그... 그 언제부터 다 1.8 대생겼냐 기억이 안 난다. 언제 생겼더라? 엄청 오래됐었는데. 민규, 왜 2억은 그거 해야 되냐? 응? 왜 2억은 그거 해야 되니까 여기서? 그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야 됩니까? 야, 왜 <웃음> 여기만 뭐 사다리지? 계단, 만들, 예산이 없었나 보다. 예산 브록이다. <웃음> 심지어, 여, 옆에서 내려가라고 한다. 야 우지말래. 부 아, 저 비행기 타고 싶다. 비행기 타라. 그러니, 고 TP존 같은 거못 만드나? 생각해보면. 나중에 만들면 되지 솔직히 1호선 타고 저까지 가는 거 너무 길다 음. <웃음> 대나무 대나무 나무 대나무 대나무 그리고, 그리고 대나무. 여기까지 어떻게 이었나 싶더라도 그러니까 어떻게 일일이 다 수동으로 했냐 간다 가 나 아빠 왔어 따따따 따따따 따따따 따따따 따따따 따따따 따따따 따따따 따따따 따따따 따따따 따따따 따따따 따따따 따따따 저거, 태균 골 여긴 사람. 어? 잠깐만. 왜? 일단, 저 태균이 사는 데 있거든, 내가. 어. 태균 섬에 있다. 어? 아 태균 섬이다. 10번인가? 어, 그렇네. 언제 왔대? 뭐? 간다. 여기내데 태균동인데. 약, 태균이 있다. 근데, 동 아무것도 없다, 이 동네는. 망했다. <웃음> 망했나이염 만들자마자 부도난안 돼. <웃음> 나한테 헌력을 지나서. 약, 어딘데? 대원 대원동합계구사 아, 다시 왔다 여기는 그나마 사람 사는 느낌이 난다 그래도 좀비 사는 반대쪽으로 한번 가봐야겠어 <웃음> 진짜? 덕구 니네 동네 손님 본다 오헌 <웃음> 대니가 여기 왜 니네 동생 이름도 있냐고 그러.. 자기 동생 이름도 있냐고 물어보더라 있어야지 당연히 덕구운동장 오케이 여기는 정착역이 덕구운동장인 것 같아 <웃음> 아니다 아니다 더 있다 뭐가.. <웃음> 어, 맞는데? 여기 봐봐 준헌 내서 더 응. 가잖아? 응. 딱 여기 덕구양 나온다 얘가 응. 앞이 더 없는데? 없다고? 뭐, 뭐 응. 어. 있는데 한번 가봐 투명이 있어 뭐 어디 있는데? 아니 봐봐 여기서 딱 막히잖아 아 막... 있는데 어? 잠깐만. 없는데? 비켜봐봐 <웃음> 뭐가 있다는 거야 너난 <웃음> 간다 <웃음> 뭐야 빨리 채 제... <웃음> 아 공중에서 기차가 어떻게 다니지? <웃음> 허공으로 다닌다. 나도 알지? 으 <웃음> <웃음> <우와>, 이게 뭐야? 허공이 <웃음> 아니라 시공으로 달리는 거다. 시공으로 달려 <웃음> 야, 이게 뭐야? 뭐야? <웃음> 1 7번 아, 근데 여기, 이, 이 구간도 엄청 길다, 여기도. 독구동까지 가는데. 와우, 표지판이 공중에 혼자 떠있을 수가 있구나. <웃음> <웃음> 덕구해수욕장이래. 이번엔 어딘데? 이번엔... 몰라? 덕구역. 락. 뭐야 렉 먹었어 무슨 동인데 렉아 진짜 렉 걸려. 렉. 한 번씩 지금... 끊기더라 어. 있어 뭐자 아, 여기는 덕구역입니다 덕구역에서 더 이상 없는것 같은데 아또 있다 시공산 <웃음> 네. 여기 있다 어? 시공산 있다 오케 이 믿고 가본다 한번 그리고 있었다 자, 진짜 있다 진짜 시공산 맞지? 응그 음. 다음에 마지막인 독구부가 온다 오 시공산이다 이제 여기를 쭉 지나서 이번 거는 역하고 역 사이가 꽤나 길응 음. 음, 방금 뭔 소리가 난것 같아 꽤나 길다 근데 요, 요거 요블록 뭐지? 아.. 앞뒤로 가는 거아니야 정착역이.. 쭉, 경 정착역이.. 여기네요? 덕구봉이다 아니, 어 덕구봉이다 21번 덕구에서 덕구봉으로 왔다 시공산 있지 않나 중간에? 아 시공산에서 덕구봉으로 왔다 그래 <웃음> 여기는 어. 여기는 덕구 여기는 뭐 만들 생각이가 <웃음> 만들고 있다, 얘가 이미. 아, 여기, <웃음> 신설역이다, 야, 민규. 와봐. 자, 이제 저는, 반대쪽 방향으로 쭉 가볼까요? 아, 민규, 여기, 여기 와봐. 여기 신설. 뭐가? 신설 거기 여, 역 근데 역이다. 그, 여기가? 어. 여기 아니잖아. <웃음> 여 맞다. 신설된. 여기 아니잖아. 신설역 무슨 역인데 아직 모른다. 아직 모르나. 어? 뭐지? 여기 그냥 길 여기 그냥 길 아니었나?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여기, 여기 역 생긴다 이제 어역 생기는거가? 오케이 여기 이름 있는데? 뭐가? 없는데? 뭐가 있다고? 잘봐역이름 있는데 내 눈이 없다 잘봐 여기 등 여기 어. 신호등이 있고 어. 쭉 가면은 응. 레일이 있고 <웃음> 하면 내리막길 이 있고 뭐가 더 있다는 <웃음> 거야 너? 아 어. 여기 역 이름 있는데 내 눈이 없다. <웃음> 아니 뭐가 이거 이거 가로등이잖아. 뭔 소리야 너? 아니 여기 이 가로등이잖아 이거. 가로등 밑에 역 이름 있는데 내 뭐가. 눈이 없다고? 이 가로등 그런가? 밑에 버튼밖에 없다니까? <웃음> <웃음> 아이 그럼 내 눈은 왜 없는데? 이해가 <웃음> <웃음> <얘가> 안 된다. <웃음> 일단, 아니 참. 일단 난 여기 나 여기 있나. 중간에 세우고 그러면 안 돼요. 일단 난 떠나야겠다 어딥니까? 약 저는 시공산입니다 이제 시공산에서 대헌 쪽으로 갑시다 어, 대헌 우리 집앞에로 가자 어우 그 시공사하고 덕구봉 사이에 응. 뭐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웃음> 없다면 이거 근데 없는거아이가 아직 미개통이라서 이름이 없던 거지 오케이 뭐가 미개통이다 비 아까 그것 말하는 거가 거기는 가로등밖에 없었다고 어 <웃음> 거, 거기 이제 역 하나 개통될 예정이 있다 어 조만간 개통되는 거가 어. 왜 오고 싶나 아니 <웃음> <웃음> 뭔지 몰라도 안 가고 싶다 아 여기 뺑 돌아가는데 사무선 타고 가야되는데 저기서 저기 대헌색 보이지? 어 대헌 아, 잠깐만 내 머리 왜 이래 너 대헌이야 어 구웠네 너왜 대헌이냐 안녕 뭐? 어디 여인데 여기다 구독운동장 만들거 아니 우리가 만든 건 덕구운동장이다 덕구운동장이다 응? 간다 나어니 어디 어디인데 지금 명교 나 준헌 넘어서 예 시청에서 기다려줘 대원 시청 거기서 기다려줘 예 반대 거 타고 가면 우리 집나레이디 멈췄다 야 나도 버튼 이 눌렀는데 안 된다 멈췄다 그 이유는 아잇. 54였다 락 너무 많다 <웃음> 너 어디야? 오케이. 도착했다 올라와봐 뭐요타오 가면 되지 됐네. 왔다. 도착있다. 건물도 파란색이다 여기는. 왔다 왔다. 안녕 야옹이들. <S> <S 안녕 메탈로 안녕. 와 하이. 54하고 있다. 롤하고. 아 근데 야 아, 이, 네. 바, 민성이 이거 그냥 마인크해프트 니보면 네 렉걸릴것 같은데 <웃음> 안녕? 야야 세금 냈다 대나무가 너무 많아서 렉 걸린다 세금 냈나 네이 도로는 근데. 야 잠깐만 <웃음> 왜? 니네 <웃음> 네집 놀러왔거든 어 니네 집 어. 방바닥에 이상한게 있는데 뭐가 있는데 우신가 니나무가 네왜 우신서 이게 그래. 나있어 아아 <웃음> 뭐가 있다는 건데 <웃음> 대나무가 왜50 대체 뭐가 <웃음> 야, 있다는 야, 건데 왜 대구를 3개랑 60개를 나란히 놔둬놨는데 됐다 아, 아, 대구 뭐라고? 대구 대구 뭐라고? 자 이제 아니다. 저렇게 나온 부정한 녀석들은 모두 응. 화형을 시킬 거예요 <웃음> 내 집인데 <웃음> 괜찮나? 야 그거 안 된다 불법 이다 뭔데 그, 그렇게 그, 불법 많은거가? 재준이야말로 응. 불법이다 <웃음> 아 <웃음> <웃음> 뭐야 여기 땅 색깔 다른데 내가 잘못 본건가 잘못 본거지 물론. 뭔데? 아야니집 <웃음> 네 금붕어 있다 여기 야 안녕 금붕어? 펜더는 <웃음> 왜있어? 아직, <왜> <웃음> 아직 살아있구나 금붕어 펜더는 왜있어? <웃음> 금붕어가 펜더 좋아해서 데려올거 같아 어? 음. 금붕어가 펜더를 좋아한다고? 당근이. 근데 금붕어가 펜더좋다한다 54... 팬들과... 어. 왜? 당근이 54를 좋아하는 거랑 똑같은 거지. 어, 뭐야, 여기. 근데 여기 왜땅 색깔이 하나 다르냐? 어? 여기, 여기. 언제 마크하고 있나? 어. 빡! 안 까! 됐다, 됐다. 방은 봤다, 나. 야. 한번 보자. 없을지. 야, 근데, 민규 왜 니네 집 옆에도 대나무가 이래 자랐냐. 없었지 않았나, 이거. 그러게. <웃음> 나오는 사이에 또 덕구가 잔뜩 심어 놓고 간다. <웃음> 무슨 농인데, 지금. 덕구 어디 있어? 덕구 아무래도 그. 밑개통 여기 이름을 바꿔버리라다 덕구봉산 전역에 있는 것 같은. 데아 어. 미개통역이래서. 야 덕구봉 전에 뭐였지? 덕구봉 전에 미... 시공산이든. 아 시공산. 나도 덕구봉이랑 시공산 사이에서 뭐 잡고 파거든아 미개통역. 어? 미개통역? 어. 그냥 오픈날할것 같은데. 아, 여기가. 진짜... 맞는데. 어? 야 이거 근데 트리에 이게 왜 달려있어? 이거 불 지르면 안되나? 야 여기 이름 바꿨다 찾아온다 야원아번 <웃음> 없어 어? 아 민윤이 오피아 없나? 뭐 어. 그건 나도 없다 오피 아크베어 오피는 나도 없다 오피 아크베어 오피, 도겜 소울하다 여기, 여기 이름이 뭔데? 와서 보면 그러니까 S.O.F 여기다 어. <웃음> 소도 문자유사 전도안돼 <전화. 웃음> <웃음> 소도 문자유사 소도 <전화>. 자 <웃음> 이거 4호선 9번으로 바꿔도 돼요 야 나이모선 공사하러 가야겠다 아 근데 대현역이 어디더라 뭐라고? 너 공사하러 간다고? 난 공구하러 갈래 <웃음> 나는 공사면 오사할래 공사 공구 어? 어, 야야 신기한거 찾아냈다 응? 어? <웃음> 여기 이덕구봉에서 내려가면 있네 사무선 있다 여기 오, 이리 집어 오면 되겠네. 오, 진짜 있다. 오, 이리로 집 가야겠다, 이제부터. 저 불경한 동네에 왔다가. 공사 시작 파랑 색깔 라이트 이를 이름면 되겠다 여기 와 이게 이게 이래 겹치 있네 여기가 맞나? 어. 어. 고도제 보자, 여기서. 칠십육? 안녕, 몽무아 안녕 찾았다, 라인 찾았습니다 이 역의 이름은 뭘로 할까요? 54역이 있다 뭐라고? 아안 말도 안했다 뭔말 들었나? 아니 겹치는 지점이 누구 뭐좀 지을래 뭐 지을까? 내가 지어야겠다 그냥 야. 왠지 몰라도 겹친다 여기서 그러게 아이 동네 이름은 주원동이니까 이 동네 특산물 줄까? 이렇게 도색 고 mm -hmm. 됐습 Okay. 다잉콘크리트 덕구 2호선 파는 거 볼래? 음... 이게 야. 많이 팠다 얼마나 됐는데? 한쪽 끝으로 와봐 2호선 이 아마 이 그쪽에서 덕구봉 쪽에서 밑으로 내려다보면 뭐 하나 있을 거거든 3호선 어, 코스 있다 그거 따라서 쭉 와보면 와 된다 그 대원동 반좀 방향 말고 그러, 그러면 녹색이랑 교차되는 지점에서 나볼수 있다 아 저긴가? 응이 환승역이다 어 찾았다 여기 봐봐얘왜 머리에 침도 고 있냐? 응? 오 뭐야 이 터널은 뭔데 저 고급진 터널은? 터널이 하나 더 있다 여기 저건가? <웃음> 터널 봐봐라 여긴 뭐 이리 터널이 많냐? 사무선보다는 별로 없을 건데 어, 여기 사막엔 주민마 중마... 응. 어, 있다, 야. 있나? 거기, 어, 나중에 자표 중... 좀 찍어봐봐. 그쪽까지 있자. 아, 그 면이 어... 잠수 중이라고 걸렸다. 오. 어... 마을이 생각보다 크. 크다고? 생각보다 큰거 같다. 그쪽으로 이을까, 이거? 있는 게 낫겠지. 이으면 되겠지. 초록색 스테인. 으 아, 됐다. 요선. 반갑소. 뭐지 으흠. 마을에 고양이 있는 오 여기 철골랜도 있네 진짜 아무 생각 없이였는데 그런 게 있다니 여기 오 여기 철갑바 있다 철검하고 와좀센 마을이군 뭐야 저 언덕에도 말규막 크다 꽤 지도 제작 때도 막혀있네 말이 크네 그러게 생각 이상 크다. 여기 지하철역 나왔다, 여기. 아침에가 떴습니다. 저기에서 이. 어 훈련기다. 훈련기가 있다.